아 uh, 지금은 아직 식사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 택시 기사님 주총한 식탄 갈네요 기사 식탄? 시탄? 기사 식탄은 아직 아무도 못안 먹었어요 그래서 배고파 지금은 여기... 오! 택시 있어요! 여기 있어 오케이, okay, I'm gonna do this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는, <웃음> 혹시는, 저는 안, 아직 밥안 먹었어요. 그래서 기사, 기사 식탁 하나 추천 주세요. 이런 거. 그냥 기사, 기사님 좋은 식탁 하나 추천 주세요. 이거 컨텐츠,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이런 거 할게요. 이런 거 위위 더 있어요. More polite. If I say who I am, okay, 지금 탈 거예요. 어, oh, 거기 택시 있어요. 택시! 아. 아이씨! 어? <웃음> 아. 아, 거기! 혹시 저기 택시! 택시 스테이션? 여기! 여기 하나 있어요. 왜 도망갔어요? 왜서 뭐, 바울 <웃음> 때? I'm not s c a r y 유리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유리 really 무서워? I look like a teenager today. 아, 저는, 잠깐만요. 아직 어, 밥안 먹었어요. 혹시 는 좋은 식당 하나 추천 주세요? 좋은 식당? 네. 아... 식당, 네. 좋은 식당 어디에? So... 기사님, 저 항상 기사 식탄 있어요? 기사 식탄? 네! 어, 기사님, 혹시 그 식탄 무슨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이에요? 뭐, 뭐 한국적이지 뭐. 아, 네. 어, 기사님, 저 한국말 어때요? 잘하네요. 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또 찾았어요? 오, 이심. 와, 택시 많아요. 네, 택시 많죠. <웃음> 조금만. 조금만요. 와, 진짜 택시 식단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도 식사시간이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잘 봐요. 네, 맛있게, 네, 맛있게 먹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This is a restaurant for taxi driver. 오. Oh. 오케이, okay, 이제 갑시다. 기사시장 갈 거예요. 푸쉬, 푸쉬. 안녕하세요, 혼자. 네. 네, 선지. 아, 선지.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왔어요? 어, 네. 따뚜기 김치. 따랑 김치. 이거요? 네, 한송 유튜버. 오 왔어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맥도날보다더 빨라요. 아홍콩사이이요와 네. 맛있겠다. This is Korean s k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k <laughs> <laughs> <laughs> <laughs> <laughs> <laughs> uh, <laughs> a k o i s o u o k i p k u What? h o want s e h t e y o k t a s u a o i s u p a u p k a k o i k a k u k a k d i o u o i s k a o u i o j u k k i k a k d u k i s o a o u k o i s o a a d o s i s a s o u p u k a u k i s a u i soup. p u k a u k i s a u i soup. Mm. 카도기 소스 이거 고 핫도기 소스 <웃음> 한국에서는, 어, 그, 토부 느낌 아니에요. 홍콩에서 토부 느낌. 음, 음, 음, 이거 국맛 진짜 맛있어요. 그냥 이거는. 하. I don't know what I'm eating. More mogul or more less oil. But I'm not going to eat 밥 하나 주 not g 뭐 i n g to eat it. I'm g eat i n g t i o n t a t to eat it. t i o n t a t to eat it. i t e i m i a e i i o e a I'm i a e i i o a I'm i m a i e i i o m o o it. g o o it. g o o it. g o o it. g o o it. g o o 와 맛있겠다. 이거도? 아 이거 아이사님였아 카오리 소금기 고추장 고개고 고추장 속와 이거 맛있겠다. 대장하고 가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진짜 어. 맛있어요. 잘 먹네. <웃음> 맛있어요. 근데 그 선지가 어딘가에뭐 먹는데? 아, 아니.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어, 어. 음. 아, 취사, 기사님 추천했어요. 어. 이거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웃음> 네, 안녕히 계세요.